자동 채우기 핸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를 한번 자동 채우기 핸들로 써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까만 점이 자동 채우기 핸들인데 갖다 대면 까만색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숫자는 그대로 1로만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 나오는데 클릭하셔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1만 채워졌어도 1,2,3,4,5,6,7,8,9 로 값을 연속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자동채우기 옵션을 누르시고 서식만 채우기를 하시면 여기 첫번째 셀에 있던 서식만 적용이 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노란색 채우기를 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내리고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서식만 채우기를 누르면 값은 복사되지 않고 서식만 복사가 됩니다.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리시고 자동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르시면 값은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 서식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되돌리기 해주시고, 1이라는 값을 그냥 드래그하면 기본 값이 셀 복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에 조그만 더하기 모양이 오른쪽 위에 하나 더 생깁니다. 이제 아래로 끌면 아까하고 다르게 숫자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숫자는 그냥 드래그만 했을 때는 복사가 됩니다. 하지만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연속 채우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자는 숫자하고 반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를 클릭하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연속 채우기가 되고 다시 값을 지우시고 2를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와 숫자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는 드래그하면 연속 채우기가 되고 컨트롤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일요일이라는 글자를 적어도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끌면 뭐 일요일 월요일에서 이름이 뜨죠.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말고 셀 복사를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쓰다보면 드래그나 컨트롤 드래그가 훨씬 편해집니다 아래로 끌어 주시고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일일 단위 채우기를 해주시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씩 증가하게 되고 평일 단위 채우기를 하시면 강제로 썼던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죠. 월이라고 적어 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금요일까지. 그리고 나서 복사해서 오른쪽에 붙여 넣어서 평일만 계속 적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월요일만 적어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평일 단위 채우기 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끊어서 쭉쭉 반복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해보면 일요일이나 일, 뭐 일사분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연속 채우기가 안되고 사장만 나옵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속 채우기 할 자료값이 없다는 겁니다 사장과 사원은 똑같이 시오시기 때문에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시면 언제나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근데 직급은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이 상태대로 만약에 자동 채우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정렬을 누르시고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오른쪽에 보시면 오름차순이라고 있는데 클릭하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목록 항목에 사장 엔터 쳐주시고 부장 과장 사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왼쪽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자동 채우기 핸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1월부터 12월까지 1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자동채우기 핸들에 쓰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분기, 2,4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4분기, 2,4분기가 자동채우기 핸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확인, 확인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 그냥 확인만 누르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4장만 써놓고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4장부터 4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자는 그냥 드래그하면 연속 채우기지만 컨트롤 드래그하면 복사가 된다 그랬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4장만 나옵니다 그 다음 1학년이라고 있습니다 1은 숫자고 학년은 문자인데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으면 숫자로 인정하지 않고 문자로 취급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는 연속 채우기를 할때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 핸들에 값이 들어가 있어야 자동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할때 연속 채우기가 됩니다. 하지만 1학년 해가지고 숫자랑 문자랑 섞이면 이 숫자는 자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래로 드래그하면 저희가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숫자가 연속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학년 1반이 있다고 할때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항상 마지막 숫자 하나만 바뀝니다 앞에 있는 1학년은 절대 변하지 않고 마지막 숫자만 변하게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1반, 2반에서 마지막 숫자만 증가하게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 0하고 5가 있습니다. 0하고 5는 차이값이 5가 나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이이두 숫자의 차이값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0하고 5를 적어놨는데 0만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0이 그냥 복사만 되겠죠 그러니까 5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이값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두 개를 범위 씌워서 아래로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이값만큼 증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감소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50, 45를 적어 놓고 범위를 씌우신 다음에 아래로 드래그하면 차이값만큼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범위만 씌워놓고 드래그 하시면 차이값만큼 증가 감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범위를 씌워놓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값을 반복해서 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씌워놓고 컨트롤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은 값을 오른쪽으로 해도 자동 채우기 핸들은 동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범위를 씌워놓고 드래그 하시면 숫자는 자동 증가 됐죠. 연속 증가가 됐죠. 그 다음 요일도 연속 증가가 됐습니다. 숫자도 연속 증가가 됐고 모든게 연속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하나씩 드래그 하시면 아까 저희가 표에 만들었던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값을 섞어서 하시면 문자랑 숫자랑 섞여 있으면 자동 증가로 바뀌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자동 증가는 아래로도 되고, 위로도 되고, 왼쪽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상하좌우 어디든 자동채우기 핸들은 적용이 됩니다.